하나, 둘, 셋! 이 아니, 왜 거짓말 쳐? 아니,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가아내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야, <목소리> 여기 다섯 개야, 있어? 하나, 둘, 셋! 화이 <목소리를> <오와! 목소리가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<봐>. 잠깐만, 잠깐만. 여기 <목소리가> 어리여 <목소리가> 여기 어디? <목소리가> 야, 너... 아니, <목소리가> 길 없어. 어 여기 어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어디? 여기 기 으아, <웃음> 으 <왜요? 왜요? 웃음> <왜요? 웃음> <웃음> 이거 이 으아, 으저저아 으아, 저아 저기 아아으 빠지겠다 아아아요 야, 근데 여기... <웃음> 아 근데 여기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게 에어로빅이야? <웃음> 아, 와, 진짜 너무. 굉장한데? 이뭐 하는 거야? 아! 나 뒤에서 잡지 말라고! 야! 야, 나니나 찍고 있었어! 오, 오, 미친다! <웃음> 아, 그냥, 혼자, 너, 우